기조실장도 얘기 마시고, 대전지방검찰청, 제, 검, 검찰,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지검장, 검사장을 여기 모신 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께서 규판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순천에서 달려오면서 신문 일면머리기사를 봤습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성영장.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국회의원들은 뒤에 의사당에서 민생법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 앞에 나선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일부 정치검사들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기에 빠져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로당에서 난방비 폭탄 어르신들께 사과하는 것이 도주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제1연당 대표, 국회의원이 보조하고 증거인멸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정확하게 10년 전 일이 대자비처럼떠오릅니다 10년 전 침박 중진으로 알려진 이모 의원이 법정에서 무대를 선고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였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지 법정의 사본이알것 같다. 돈이 오간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데 무조건 기세버린 검찰 때문에 나는 재판에 매달리느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었다. 인격살인 만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검사는 그 후에 승승장구 출세하고 검찰의 인사권을 자지우지하는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검찰을 퇴직해서 서포동에서 정관예우의 후광을 받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불과 5년 전 현재 여당의 유력 정치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이자 망신 주기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를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선량한 검사들, 된장찌개 한 끗으로 전세사기 밝히기 위해서 야근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검사 때문에 그 많은 검사들까지 토래금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입니까? 일부 출세의 누님은 정치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83년 8월 3일 야당 총재로서 강제 구인되어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서전에 밝힌 대로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인을 막으려고 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웃음> 검찰을 개혁하는 것 이제는 낡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정부 민주당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공수처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여러분 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은 아무런 현재를 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검찰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전 의원은 50억 받고 무죄가 됐습니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검사는 기소가 돼서 무죄를 받기까지 2년 동안 처절한 투쟁을 했습니다. 동족을 부식하는 것은 침승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를 기소한 검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반드시 정의를 구현해줄 걸로 믿고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사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